스탠디 베스입니다 오늘은 팀포네에서 가장 유명한 연습매일 TR 워크웨이 RC2를 받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제가 드린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TR 워크웨이 RC2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가주세요. 쭉 아래로 내리다 보면 여기 파일에 TR 워크웨이 RC2하고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매뉴얼 다운로드 를 눌러주시고 그 또한 액기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파일을 다운받으셨다면 다운로드 파일에 이렇게 압축 파일이 나와있을 겁니다. 여기서 압축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맵 맵 파일을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팀포 설치 폴더로 가실건데 설치 폴더로 가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팀포트리스2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신 뒤 속성, 로컬파일, 로컬콘텐츠 폴더보기로 팀포2 폴더에 가실 수 있습니다. 가셔서 tf 그리고 맵스에 들어가셔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저같은 경우는 이미 있기 때문에 덮어스가 뜨는거지만 여러분한테는 뜨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완벽합니다. 이제 다음은 팀포트로 들어가서 맵을 키시는건데요. 팀포를 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팀포 내에 들어오셨다면 게임찾기, 서버 만들기에서 맵을 TR Workway IC2로 적어주세요. 스크롤바를 내리다보면은 T 알로 시작하는 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맵을 처음 참고하셨다면 이렇게 무작위 선택으로 뜨는데 레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레드로 들어가셔야지 이제 보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들어왔을때 이렇게 보트들이 추가가 되지 않고 처음에 들어오셨다면 이렇게 맵에 아무런 보트이 스폰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명령어로 sv, allow, point, 서버 커맨드, 여기 서버 커맨드에서 all race로 바꾸셔야 하는데 이미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커맨드를 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retry를 눌러 맵을 재시해줍니다보트들 참가되면 채팅창에 보트들이 참여했다고 채팅이 뜨고 보트들이 스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맵을 접속할 때마다 이런 커맨드를 치기가 어렵고 또한 귀찮으실 수 있는데요 이 점은 AutoConfig의 명령어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팀포트 설치 폴더로 들어가셔서 tf 그리고 cfg라는 config 폴더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autoesec config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config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이름만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복사 붙여넣기 한 뒤에 여거의 이름을 autoexec로 설정하는 뜻이 말이죠. 물론 저는 이미 있으니까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픽 파일은 연결 프로그램에서 전 메모장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처음 여시면은 아까 그 복사한 컴픽 파일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 만드셨다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스캡션을 설치하셨다면 여기에 베스캡션이 써져 있을 것이고요. 라인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그쓴 s v a l l o w e s e r v e r c o m m a n d 를써 넣으시면 됩니다. t e server command 그리고 all ways라고 써줍니다. 여기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신뒤에 팀포트를 다시 들어가시면 언제나 보이 스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맵을 여실때 게임찾기에서 서버 만들기를 하실 필요없이 컨솔 커맨드 창에다가 맵 tr walkway를 치시면 바로 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픽을 추가한 이후부터는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스들이 스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일이 커맨드에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디 베이스였습니다.